아빠 까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이나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한주의 중간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공항에 와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짧은 리뷰는 바로 오늘 밤 제가 잘 곳, 이곳 아에 호텔에 대한 짤막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저처럼 새벽 비행기를 타시거나 케일에서 환승시간이긴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는 1파단 여행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booking number b o a k i n u m b e r y yeah, e sure. t h e cut at the black panel to open the entrance. Yes. So this one, our gift for, to our guests. Uh, this one from Plaza. The, we celebrate the Mooncake Festival. Ah, mooncake it's Mooncake? Yes, yes. Ah. Uh -huh. Thank you for so many years. o r r y thank you. Thank you. 한국에 못가서 미안해요 미안하긴 해 엄마가 보고싶어도 보고참고있어 음... <웃음> 엄마가 우리 애기 보고싶어서 못가서 변한는도참고있어 음... <웃음> 엄마야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 눈에 볼수 있겠지 미녀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어 할수 있는 최선들 살아야지 응 맞아 네잘 따요 언니와도 연락할게요